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소리꾼 고한돌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날씨도 흐리고 또 코로나 가운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런 좋은 이 장소에서 또 이런 귀한 공연을 어,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부를 소리는요 어 설명해주셨듯이 이제 성섭한 소리라고 해서 음 혹시 박동진 선생님 다들 아시나요? 옛날에 뭐 광고에 나오셔서 제비 볼러 나간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라고 네 광고를 이제 하시고 또 유명한 국창이시죠? 우리 박동진 선생님께서 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박동진 선생님의 했던 신앙심이 또 담긴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부,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 일대기를 판소리로 어, 엮어놓은 것인데요. 어, 제가 오늘 이 예수전을 다 하자면은 거의 약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상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대목을 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 우리 기진이 형께서 소리를 하시는데 침새가 많이 없으셨어요. 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채로 이렇게 하면 침새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소리> 얼씨구 <얼시고>, 나 절씨구. <절시고. 목소리>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소리> 얼씨구 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예, 네, 잘하시네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쉼새 마음껏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인도하이. 마태두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나를 그려 인도하시네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음침만 자기 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고 않을 것은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이라, 주의 지팡이와 억대 기간 하를 지지아니 하시네, 애원 수의 목전에서. 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버리고 부시니 대장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함께하리니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네, 어 방금 부른 소리는 그러니까 형님 단가 짧은 노래를 했듯이 어, 우리 성경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을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을 제가 방금 불렀고요. 본격적으로 부활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파리생과 장로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필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의 시체를좀잘 지켜주시오 예수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이로코럼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디 이만일의 제자들이라도 예수의 시체를 슬쩍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허소문을 퍼뜨려 놓을 것 같으면 아 유대 땅 백성들이 그냥 있을 것 같고 소잉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될 텐께 조심하라 그 말씀이오 하니까 필라도 생각에도 그것이오라 병정 수백 명을 동원해갖고 예수님 무덤을 봉인하고 다시 창검을 들고 그 무덤 앞을 기기하니 가히 가소로운 일이로구나. 슬픔 속이 나를 기세. <웃음> 뒷동사님 무덤을 찾아가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허허 이게 웬일이요 예수님 무덤 앞에 돌문이 울러나와 저만 지키던 군사들이 혼이 빠져들었다가 벌벌 떨며 허는 말이 아이고 새벽 번동이틀무렵에 말이죠 크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예수님 무덤 앞 돌문이 대글대글 물러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지라 만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시신은 간대없고 세마포와 예수님 얼굴을 시원놨던 흙몸만이 따먹구네 아이고 우리 주님 시신들 어디다가 옮기셨나 문을 들어 다시 보니 한 오른편에 젊은이가 서있난디 무슨 무슨 이입었가 아리아는 눈물이 앞을 가려갔고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시신 옮긴 데를 아시거든 초밀러 주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시 무셔가 우리다 주의 전사가 말을 한다 주의 전사가 말을 한다 굴레아지들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사랜의 수를 찾는구려 그님이 부활하시어 여기 계시질 않수이다 부십시오 이제 아리가 그분이 누웠던 자리에다 어찌 하여 산자를 자으시유 갈릴리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을 못 들었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볼 더이요 아니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으라고 하고서 한편을 바라보니 한 분이 서 계시는 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시는 말씀이 여자여 그 누구를 찾으시며 어찌하여 울고 있소 마리아는 그가 꼭 동산의 묘지인 줄로만 알았단 말이오 어찌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많이 울어놨던지 눈이 퉁망을같이 부었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패야지 저 우리 주님 시신 옮긴 데를 아시거든 초밀러 주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무시가우리다 예수께서 정답게 하시는 말씀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으니 마리아가 그제서야 정신이 예수님이 분명구나 말이야.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나를 아직 만지지 말지어다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노라 하시며 한발 두발 걸으시어 열발짝쯤 나가시더니만은 빙그레 웃으시고 그때부터 자취를 쏙 감추시는구나 여인들이 그제서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고 그 길로 제자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별을하는 사람 남아서 덩실덩실 궁딩이 춤을 추는 여자들 아 이런 광경이 없던 것이었다 야지.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 대조네 이런 또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a h h a l l e l 이 j a h Say, s 가 d a m he m 가 l d e s t soul. h 아 don't come, s a d 나가 상에 빼달려서 칼한 해질신 우리 주님 조금 속에 살려나셨네그 돌무근이 굴러나고 무덤 속에서 살려나셨네 밤이 깊편아리 세미온 풍천해가 솟아오 찬바람에 꽁꽁 얼었던데 지우고 양춘가 저리 돌아와서 잘한다. 죽은 가지 마른 잎에 새잎 새싹이 두다나듯 우리 주님 부활하시었니얼 지고 욕구나지와야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세상 사람 서로 마소 눈물이 있고서 기쁨이 오고 어려움 뒤에야 영광이라 잠깐 세상 꿈 같지만 저 너머 영원한 시간이 있네 그래 오죽구나 시와자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네, 감사합니다.